대장암 위험을 42% 낮추고 당뇨 위험을 20%까지 낮출 수 있는 이 음식 또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이 정말 풍부한 이 음식 정말 몸에 좋은 식품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시마가 대장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관련된 연구 두편 소개해 드리고요 그와 함께 다시마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오늘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영상 보시고 나서요 다시마 활용법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주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 유럽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국내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국내암센터 연구진입니다 국내 대장암 환자 923명과 그 다음에 건강한 대조군 184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조류 섭취가 이 대장암 발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봤습니다. 분석해 봤더니 요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이 이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서 대장암 위험률을 요 35%까지 낮췄고요. 특히나 다시마는 42%를 낮췄고 미역은 18%를 낮췄습니다. 정말 이 다시마의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능력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논문은요. 해양의약품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. 미국 일리노이대와 고려대의 공동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였습니다. 해지류에 들어있는 당류들을 수집해가지고요, 각 당류의 효능을 검사해 봤습니다. 이렇게 수집한 6가지 당류 중에서요, 대장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당류,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. 그것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무수갈락토스라고 하는 성분이었습니다. 이 대장암세포에 AHG를 투여해 봤더니, 암세포의 생존력과 이 암세포의 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해조류들 특히나 그중에서 다시마는요. 정말 좋은 이 대장암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. 근데 이 다시마는요.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음식입니다. 제가 이제 마그네슘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면서 이 다시마 얘기를 드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. 사실 우리가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 뭐냐고 여쭤 보면 많은 분들이 뭐 견과류 말씀하시고 뭐 또는 뭐 바나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사실 견과류에는 많이 들어있는 게 맞고요 바나나는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견과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단연코 1등 그것이 바로 뭘까요? 바로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시마를 물론 대장암 위험에도 도움이 되지만 더 좋은 것은요 바로 이 마그네슘 보충에 정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근육기관에 도움이 되면서 또 스트레스 관리에도 정말 좋은 것이 바로 이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집에서 다시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요. 자, 자, 다시마를 자신만의 활용법, 어떻게 먹으면 도움이 되더라, 어떻게 먹는 게 좋더라 이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. 지금부터는 다시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다시마 적당량 준비해 주시고요. 물에다가 좀 담가 놓습니다. 한 3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꺼내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늘어지는 것이 보이시죠? 다시마 우린 물 속에 이미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믹서에 갈기 전에 같이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마 우린 물 속에도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찌개나 국을 끓이실 때 육수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거품기를 통해서 거품을 좀 내주시면 식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품을 좀 내봤습니다.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간장 1.5스푼, 식초 1스푼 그리고 미리 다져 놓은 양파, 그리고 파를 좀 썰어 놔서 그것을 함께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1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위해서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깨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양념장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을 밥 위에다가 일단 거품낸 다시마 어, 액을 좀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념장을 조금씩 둘러가면서 예, 드시면 됩니다. 자 맛이 어떨까요? 궁금하시죠?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. 어, 밥이 어, 현미밥인데요. 굉장히 건강한 식감이 나옵니다. 먹어보니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. 그리고 정말 달콤달콤한 양념장과 함께 다시마의 그 식감이 느껴지고 현미밥의 오돌도돌한 식감이 느껴지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장암 위험을 42% 까지 낮출 수 있는 식품 다시마 또 정말 마그네슘 풍부한 식품 또 당뇨 위험을 20% 까지 낮추는 식품 변비를 줄이는 식품 다시마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함께 또 먹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댓글로 다시마 활용법 많이 써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 잘 보신 분들 다시마 잘 드셔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